하나, o n t h a v 아 l u 아 k y d i 국씨 y I don't k n o 는 I d 오 n 같이 같이 w 이 don't know. I d o n 제일 가씬전국이 맑은 맹세, 중국이 슬픈 맹세! 우리 죽어 사이 <웃음> <웃음> <저는 일단 웃음> 형저 오늘 좀 셉니다 너 네. 잘못 건드리면 이분으로 형을 공격할지도 몰라요 공격! <웃음> 공격! 어떻게 하면 좋아요? 왜, 왜 이렇게 재미없어졌지 얘가? <웃음> 이 친구, 살랑한 친구예요 많이 좋아해주세요 <웃음> 너시이야영 투잖아. Monkeys. 자 원숭이 형님 원숭이입니다. <웃음> 잘한다. 이거 <와. 야>, 잘하는데? <웃음> 역시 태영이야. <laughs> You're g o a a beach, beach, beach, beach. Yeah. Oh 안나제 중요한 관점은 마마한테 호석영이 우나 안나. 그렇죠. 그렇죠. 그걸 본 전국인은 우나 안나. 좋다. 진짜 심뇌 <신명하네. 목소리도> 어떻게 이렇게 해야 돼 <목소리도>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? 막 제가 막 그때 나한테 왜 그랬어? 이렇게 해야 돼요? 이렇게 해야 되 돼. 뭐이 데마야? 아 춥냐? <웃음> 아, 멋지네. <웃음> 아이가 재혼마다 이렇게 재미없으면 이제 아, 진짜 재미없. 아, <웃음> 이이 저희가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뭐 좋은 점, 나쁜 점다보면서 이제 섀도우를만게 All right. 밥 먹으러 갈게요 어, 오저 섹시한 표정 갖고싶다 갖고싶다 갖고싶다 뭘 자꾸 가고 싶대요, 저 엉덩이 못쓰겠 어, 아, 데 이거 있는 데요아 브런 것들? 아운 브라운 것들? 운 브라운 브라운 브라운 브라운 브라운 브라운 브라운 들라운 브라운 브이운브라이 브라운 브라운 브라운 브라운 브운 것들 어. 아, 운브운것라 것들? 라운브라이새끼 아. 더러운 더러운 것들? 것들? <웃음> 아 이거 뭐하는거야 아 진짜 놀네니분까지 안해도 되죠? 아 5분 꽉 채우겠지? 3분 앞분어 <웃음> <웃음> 많이 커졌네 아야 아야 아야 아 잠시 기다려봐라 <웃음> <웃음> <웃음> 내 피타는 물, 내 몸만 용원 타는 거요. 렌즈. 렌즈. 렌즈. 렌즈. 렌즈. 렌즈. 렌 렌즈. 렌즈. 렌 렌즈. 렌 하 도록 하겠 습니다.